안녕하세요 예전 드디어 강좌를 하고 있는 에그원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감기가 낫질 않고 있습니다 약을 계속 먹는데도 콧물이 계속 나와요 기침은 뭐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콧물이 나오지 아, 하여튼 최근에는 이것저것 이제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이 많아서 아, 유튜브 쪽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썼죠 사실 이 페이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만든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강좌 페이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필름 느낌을 내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맨날 이제 느이 컬렉션이랑 포트이처만 쓰기 때문에 다른 필터는 안 쓰는 건가 아실 수도 있는데 다른 필터 쓰기는 합니다 아, 이건 아날로그 이펙스의 확장판 같은 느낌이죠 실제 아날로그 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색상 쪽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프리셋 같은 것들이 있고 색상을 봤을 때에는 필름 타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웜, 쿨, 서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흑백 두개 정도.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 필터를 쓰시는 편이 뭔가 이제 필름 느낌을 내기에는 괜찮습니다. 온갖 종류의 필름 효과를 다 모아놨죠. 참고로 맥령도 있습니다. 맥 이용이요 아, 이거 이외에도 뭐 다른 플러그인이나 아예 따로 실행이 되는 오로라 HDR 같은 것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 자, 우선은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간다든가 아직 뭔가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이브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니지 플스 같은 것도 따로 불러올 수 있고 보이는 것도 풀스크린 아니면 뭐 하이드 컨트롤 여기서 다시 ESC를 눌러주시면 메뉴로 돌아옵니다 풀 스크린을 할 일은 별로 없겠죠 우선 실행을 시키고 나서 포토샵에다 보는 경우가 많고 헬프나 뭐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 프로그램은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가지밖에 없죠 뭐 업데이트 체크를 할 거냐 이런 것도 다 이것저것 다 있고 리포트를 보내는 자 그리고 퀄리티는 역시 100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옆에 뭐 사이드바가 뜨게 할 거냐 오토매틱 사이드바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이걸 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클릭을 했을 때 옆에 이렇게 설명이 뜹니다 좋기는 한데 화면을 가리죠 그래서 꺼놓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흑백도 있고 뭐 아그파 참고로 필터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컬러에 슬라이드 필름만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어, 후지 아스티아 프로비아 굉장히 많아요 음... 코다 크롬? 저는 필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필름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어, 디자인 프리셋도 있고 제가 할수 있는 프리셋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파스텔 톤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더 세밀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필름 느낌을 좀더 준다던가 그런 것 같아요 노이즈 하지만 커스텀 포맷 같이 그레인 사이즈를 아예 바르게 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터닝. 패턴을 바꿔주는 거죠 하이라이트 부분 바꾸는 것 같아요. 밝은 부분. 이것저것 눌러보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로우 톤도 변화가 가능하고. 이건 뭐지? 바뀌는 게 없어요. 뭔지 모르겠네 나중에 써보다가 <웃음> 뭔가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출도 밝게 할수 있고, 세츄에이션도 뺄수 있고, 라이브 날씨도 올릴 수 있습니다. 컨트라스트도 조정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컨트라스트 아, 이런 부분들. 작은 것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파인 컨트라스트는 뭐지? 아좀더 진해지네요. 음. 다른 필터를 쓰지 않고도 이걸로도 어느 정도는 작업이 가능하겠네요. 하이라이트도 올릴 수 있고 미드톤도 올리고 채도우를 아, 내리는 거는 별로 반응이 없네요. 섀도우 부분은 그렇게 잘 보이는 거 같지 않습니다. 썩변하긴 변해요. 자 그리고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 어 채널별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저씨 옷이 바뀌고 있죠. 굉장히 유용한 패턴인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녹색으로 들어가나? 녹색이네요. 톤 커브도, 톤 커브라고 해봐야 그냥 커브죠. 네, 커브도 RGB를 따로따로 할수 있습니다. 음. 딱들수 있고, 이건 뭐지? 오토 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스웨이트 클락션이면 자동으로 뭔가를 해줄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음. 그리고 다음은 프레임. 아, 이런 거였구나. <웃음> 프레임도 굉장히 많네요. 슬라이드 필름 같은 느낌도 있고. 나, 아, 그럼 음. 라인이 들어간 것도 있고. 인스턴트 필름도 있네요 사이즈도 정해질 수 있고 예 네. 반전 같은 것도 되는 것 같아요 텍스처 아 굉장히 많죠 사실상 저는 이걸 이 필터를 그냥 색상만 바꾸는데 썼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는 잘안 내려와 봤어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아, 그냥 이거를, 한 가지를 정해놓고 랜덤을 하면은 할 때마다 바뀌네요. 그리고 이렇게 조명, 조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의 필름 느낌의 뭔가를 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포지션도 뭐, 가운데, 다 있는 것도 있고 좌측만 아니면 위에 오른쪽 아래 이것도 랜덤이 있네요 음. 할 때마다 다 바뀌네요 그리고 렌즈 이펙트 렌즈 이펙트는 색상을 약간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쿨톤, 블루, 뭐. 라이트 사이언 이게 뭐는지 굉장히 많네요 이것도 핑크 남장 핫핑크죠 자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비네팅 크리에이티브한 비네팅 아 이것도 또 메뉴가 굉장히 많네요 미드포인트 아 가운데 가운데를 놔두고 요만큼 놔두고 안쪽까지 들어오는 건가 봐요 이거는 가운데를 얼만큼 줄 거냐 뭐 그런 거 같은데 트랜지션도 아 이건 아예 얼마큼 부드럽게 하느냐 뭐 그런 거 같은데요 다네요이만큼 들어오는 모양이 센터를 적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쪽에 적어주면 어. 굉장히 기능이 되게 많네요. 마지막엔 블러, 피네팅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소프트 포커스는. 소프트 그 필터를 낀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가 있지? 비네팅은 뭐야? 비네팅은 여기를 중점으로 이쪽으로 쭉 퍼져가면서 소프트가 되는 것 같은데 어 되게 심하네요. 가운데인데?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네요. 아까 보였던 건 이거였네요. 비네팅. <웃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더라고 할 수가 있나? 이게 어쨌든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퍼지는 거. 모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동그란데 이쪽이 이렇게 뭐가 내려오는 거 봐서는 이렇게 둥그런게 이렇게 길어지는 건가? 이거를, 아이고, 이게 아니지. 이건가? 음. 아. 거의 네모 정도였다가, 가운데로 가면, 원형이 되고, 이쪽으로 빼면,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건것 같아요. 디퓨저는, 디퓨션은... 음, 효과가 좀 사라지네요. 여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꿔줄 수도 있겠죠? 바꿔 수도 있고, 아까 보니까 클리어가 있던데? 아, 리셋. 리셋을 하면 다 리셋이 되는 건가? 아니네요. 다 되는 줄 알았더니, 흑색, 브릿색, 스스로 다시 또아서 아까 보니까 다 지우는 게 있던데. 아, 이거구나. 아, 아니네. 이거는 그냥 이걸 꺼버리는 거네요. 리셋하는 게 없나? 아, 아예 그냥 다른 걸 눌러야지 리셋이 되네요 흑백도 있고 총백 스물 한 가지네요 업데이트가 계속 되면서 점점 많아지겠죠 아예 소프트 포커스만 빼는 것도 있고 이건 무무성용한 뭐 거. 세피아톤 롤라이 그냥 레드톤 퓨어골드 퓨어골드 이런 거는 아마 디자이너 프리셋 쪽에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러네요. 디자이너 프리셋이네요. 뭔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작진이 레드톤 세피아 빈티지 아이 프리셋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저는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봐서 이것 또, 니컬렉션처럼 뭔가를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해서, 모디피에 들어가서, 아, 그런 이렇게 해주고, 레드를 살짝 올리고, 필터는 뭐, 안 써도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게 없나? 여기서는 저장이 안 된다고. 눌러야 되는 건가요? 플라이를 눌렀습니다. 누르고 나서, 아, 여기서 프리셋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네요. 오케이, 넣으면. 여기에 아마 생겨있지 않을까요? 아, 있네요. 스탯을 시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별은 뭐지? 와우 자주 오시는 그야채파는 아저씨가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멘트가 좀 달라졌네요 아 제가 하나 하니까 121개였는데 122개가 됐어요 지울 수없나아 지우는 것도 가능하네요 업데이트 그랜트 세팅 아, 여기서 뭘또 다시 조절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구나. 필터에 뭐 풀톤을 집어넣고... 네, 아... 이렇게 되네요. 아, 프리뷰 보는 거고. 이거는 아마 아 누르고 있으면 원래 이미지가 나오고 띄면 필터를 매긴 게 나오네요 이건 뭐지 합치는 거 같은데 다른 거랑 합칠 수도 있는 건가 스냅샷 크게 반응은 없어요 이건 줌은... 예, 스크롤을 위로 올리셔도 줌이 됩니다. 내리시면 작아지네요. 1대일 이거는 네비게이터 그냥 보는 거죠. 아 확대를 해놨을 때 이렇게 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RGB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을 여기서 바꿀 수는 없네요. 그냥 보는 거네요. 전체를볼 거냐 옆에를 볼 거냐. 음. 아 이걸 그냥 누르면 창이 맞는 사이즈로 세팅이 되네요 네여튼 뭐 굉장히 많아요 아 제가 한개맨 위로 뜨네요 이것저것 다 둘러보면 좋겠지만 음 흑백도 되게 많구나 그 중에서 이제 뭐 사용을 하실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글셋도 좀 고쳐주시고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아, 아무튼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 저장은 이걸 누르시면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세이브 이미지. 아, 이건 프리셋으로 저장하는 거고, 이건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네요. 참고로 이게 그냥 이 레이어에 그냥 먹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해 주셔야 그냥 되나? 아, 다시 들어오네요. 해 주셔야 오퍼시티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꼭 새로운 레이어에서 작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입문자와 함께 방송을 하는 거는 이번 주 토요일이 녹화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모레 녹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면 어, 같이 방송이 가능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녹화해서 뭐 이것저것 편집도 하고 하다 보면 한 월요일쯤에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기는 계속 조심하시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감기가 더안 낫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